평빙고 자주 이용하시나요? 자주 이용하죠 어, 어떤 거 음식 많이 이용하셨어요? 나누시거나 나눈 적은 네. 없고요 네. 그 신트님이 그 지나가다가 네. 안에 음식을 뭐 먹으라고요 네. 제가 작업 특성상 제 사무실이랑 지하 작업실 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엄청 많거든요 네. 하루에 10번 없는 것 같아요 네.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신티님이나 제로님 만날 일이 많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은 이제 이용한 음식 어떤 거 혹시 기억에 남으세요? 샤인머스켓이요 샤인머스켓? 맛있더라고요? 음... 전에도 드셔보셨어요? 네또 먹어도 맛있어요 <웃음> 음식을 나눈다는 걸 요번에 아셨다고? <웃음> <웃음> <웃음> 나누는 거였어, 네. 약간 이렇게 네. 네. 아 누군가 넣어놓기도 하는 거구나. 그럼 네. 그냥 그런 걸로. 네. 서로 이제 뭐 김치나 냉동 볶음밥 같은 거 네. 넣어주시고 이제 로테이트 나영님도 비건 선식 같은 거 나누는 해주셨고 뭐 어찌 됐건간에. 누군가가 저에게 먹을 거를 챙겨준다는 라게 굉장히 큰 의미죠 누가 저 먹으라고 이런 신선식품 같은 거를 주겠습니까? 길거리에 가다가 아마 길거리에 가다가 누가 이거 저한테 딱 주잖아요? 그럼 아마 의심부터 들걸요? 이뭐 들었나? 잘못됐나? 근데 여기 의심 없이 그렇게 하나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사람 마음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자전거 만들고 있습니다 전늘 하는거잖아요 뭐 <웃음> 요즘이래 <웃음> <웃음> 요즘에도 똑같지 뭐 자전거 만들죠 네. 12월 안에 다 만들어요? 지금 거의 다 됐어요 너무 못채지 마십시오 뭘 못채요 <웃음> <웃음> 이번에는 좀 핸들도 잘 네네네. 조여주시고 네. 아다어 아, 그거 손 봤어요 네. 다잘 재요 제가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네. 지인들한테 귤 선물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저는 네. 네, 혼자 사는데 혼자 먹기 양이 좀 너무 많아서 썩히는 네. 네, 것보다는 이런 데 가져오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나눠먹으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네,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 뭐 그냥 귤이에요. 음. 일단은 과일 같은 것? 특히 음. 과일은 제철에 제철, 맞는 과일을 먹고 싶은데 음. 이게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양조절이 안될 때가 많아요. 마트에서 사도 요 많이 사야지 싸잖아요? 그래서 근데 혼자다못먹고 저처럼 혼자 사시는 분들 아... 비타민 부족한 분들 많이 네. 드셨으면 좋겠고 네. 이렇게 과일을 많이 닦아 놓으면 또밥 같은 것도 많이 드셔가지고아 네, 밥도 여기... 이용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에 냉동 볶음밥도 많고 가끔은 직접 요리하신 거를 여기서 이제 직접 요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 좀 남는다 싶으면 여기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반찬 같은 것도 가끔 조금씩 받아가고 합니다 어 저도 이제 음식 많이 갖다 가져가서 먹는 만큼 많이 갖다 놓을 테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이 나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귤이다. 어, 청진고에 음식이 있을 때마다 네네. 조금 보러 오고 맛있는 거 있으면 가져가서 하는 아. 아. 편입니다. 지금 이렇게 귤도 먹고 네. 있고, 네. 최근에는 어, 어떤 제로 베이커리 와플도 네. 맛있게 먹었고요. 네. 감 같은 것도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아. 과일들을 평소에 챙겨 먹기 힘든데 네네. 여기 청빈고에는 항상 네. 조금씩 과일이 비치되어 있으니까 네. 한두 개씩 먹으면서 충전할 수 있어서 아, 네. 혹시 음식을 나눔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사실 나눔은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요 어, 네. 작게라도 있었나요? <웃음> 네 그래서 처음에 약간 주전부리 같은 거마이주랑 아. 간단한 것들 있을 때몇 개씩 갖다 놓긴 했는데 아. 저는 게기에 <웃음> 이렇게. 사과 하트 이렇게. <웃음> <웃음> 먹을 때마다 네. 이렇게. 남겼어요 최고 아,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너무... 먹은 과일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표현게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요 맞아요 이게 한... 한 포도 샤인머스켓 한 덩이를 표현한 아 것입니다 아... 저는 청빙고가 생기고 나서 되게 신박하다고 네. 생각을 했고 음... 그리고 꼭 청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뭔가 좋은 어,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밥을 챙겨 먹거나 끼니를 제때 챙겨 먹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작업을 하거나 뭔가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나가서 뭔가 새롭게 챙겨 먹어야 되는 뭔가 약간의 부담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여기 한번 들러서 조금 먹을 것도 이제 가져갈 수 있고 또 제가 먹는 것들이 너무 많거나 뭔가 남기게 될 때에도 집에 가져가지 않고 여기다가 남겨놓으면 먹고 싶으신 분들이 먹을 수 있으니까 뭔가 일석 유전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